eat, play, love 바렐에서 하는 포 포인트 동작 할게요. 매트에서 하는 것보다 발을 위에서 하게 되면 불안정해서 밸런스 잡으려고 장 근육들이 더 일을 열심히 하게 돼요. 내발기기 자세의 기본 아시죠? 어깨 아래 손, 골반 아래 무릎. 레더가 바디보다 높아서 자세를 잡기는 더 편해요. 내쉬는 호흡에 한 팔을 귀 옆으로 들어주시고 지지하는 팔은 잠기지 않게 해주세요. 5-6회 반복하시고 반대쪽도 해주세요. 이제는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들어주세요. 욕심내서 많이 들기보다는 골반 높이까지만 들어서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의 정렬을 맞춰주세요. 골반의 높낮이가 다르지 않게 해주시고 몸통이 휘거나 틀어지지 않는지 잘 체크해주세요. 내쉬는 호흡에 서로 반대 방향 팔, 다리 들어서 몸통의 링크를 강화시켜주세요. 이 동작이 좀 무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데요. 우리 선생님들은 잘 컨트롤 해줄 거라 믿어요. 사실 저도 혼자 하니 좀 무서웠지요. 손끝에서 발끝까지 일직선이 되도록 정렬 맞춰주세요. 반대쪽도 진행해 주실게요. 엉덩이를 하늘로 들어서 엘리펀트 자세에 만들어줄 거예요. 한쪽 무릎은 접고 반대쪽 무릎은 펴서 뒤꿈치를 끝까지 눌러주세요. 발을 몸통이 발을 잡아줘서 다리 뒤쪽 중에 특히 종아리를 많이 당기게 해줘요. 햄스트링 길이가 좀 타이트할 경우에는 무릎을 다 펴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등은 최대한 펴주셔야 되세요. 마지막에는 양쪽 무릎을 다 펴서 뒤꿈치를 꾹 눌러서 5초만 유지해주세요. 어느 정도 레벨이 있는 분께는 아라베스크 선물을 해주세요. 다리 한쪽을 길게 뻗어주시면 지지하고 있는 반대쪽 뒷근육이 스트레칭 돼요. 손끝에서 발끝까지 사선으로 일 직선이 되도록 해주시고요. 들고 있는 다리에 골반이 열리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척추가 쉴수 있도록 최대한 이완해주시고 살짝 엉덩이를 뒤로 매달리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시원할 거예요. 그럼 오늘도 여분리하게 필라하세요.